하나, 둘 다음, 셋, 둘자열 점, 열 점, 열정! 오늘은 깜둘하게 입을 겁니다. 오늘은 서핑을 둘 점, 둘 점, 앉아, 앉아. s o m e b o y r e a t s 뱅 you 두 어, 그 접시, 한 접시를 아 까자. 아, 여기. 한 접시만 까자. 아오 이제 도리랭랭이야. 도리랭랭. 도리랭랭처럼 생겼는데. 맛있을 것 같은데, 나? 사진 찍자. 찰칵. 한 10번. 아니면누룽지탕이런 거. 오, 누룽지탕이란 거. 한 5번? 쇼핑 타기로 했는데 파도가 심해서 너무 행복한. 너무 엄마, 여기에요. 네? 응 음. 어? 와어하러 가자! 가자! 와 이마진에서 생각하게 될줄 몰랐는데요 그렇 오늘 때도 내일 한다고 우리 모 머리 묶자 목이 다이 웃어 눈이 너무 크게 웃었어 아, 아니 이 너가 머리야 머리 괜찮은데? 괜찮아 내가 이상하게 해고 다녀도 아무도 나한테 신경 안써 근데 어, 괜찮아그러다또 아,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벌어요 아니요 아써 사진을 아그 안전뿐에 가 찍어야 아니... 되는데 눈아여 아유 어 저희 여기 자에한 명씩 한 명씩 먹지 못하는 거 말고 아아시아아아 나안 그래, 줄래? 그래. 아뭐몇 응. 어. 뭐, 도지? 응. 나나몇 도였어? 맛있어 아니, 이마다 되는 거지. 혼자 개인 입장인가? 우와. 뭐야? 어때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봐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면서 아, 지 아, 빠가 아, 진짜. 진짜. 아,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아, 진짜. 아, 팔뚝 봐 팔뚝. 나한번한 번씩 나 이거 했다가 팔안 엎었어 아파 <웃음> 아, 그렇게 했다가 여기 팔이 지금 터진 것 같아 그냥. 아 그러면 넌좀 무리하지 말자 자 안으로 넣어 여기 안으로. 어, 어디 가서 갖고 왔어? 우와, 네? 네, 우와. 여기 옷가방 위있습감사합니요 바 꼬올걸. 이 아몬드 우유 우리 집에 있잖아. 안 가져왔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양해야되지 않나요? 우와. 아니야, <목소리가> 나중에. 언니, 우리 되게 유, 언니 안전형 같애. 먹고 싶은 거 먹어. 여기 한 번만 봐주세요. 하나 둘 자, 셋! 가자! 일정 일정 일정! 이 <웃음> 아, 있는 거야? 거야? 아, 막 영화에서 막 이런 거다이 완전 흰머리. 이거 최근에 난 건데? 흰머리가 완전 플라스틱 실 같다? <웃음> 근데 흰머리가 <진짜> 많많 <웃음> <웃음> 내가 해볼게 <내가> <웃음> <웃음> <웃음> 음, 진짜 넌넌넌 m u l t 이제 끌고 올 거예요. 뒤에 준비 저글링 하고 저글링 앞으로 줘줘 어. 저기... 아빠는 친것도 아닌데 갖고 와가지고 물래받지러 물에, <웃음> 물에 어요 통이 물 들어갔어 아, 옛날 통닭 이런 것도 맛있겠다 어. 진짜 삶아 은 건데 어디네아 어. 났어? 어 너도 물에 넣을 같은데? 어디? 뒤에서? 뒤에서 물에 안 나와? 에서 물에 안나는데물어 눈썹 반이 날라갔 어. <웃음> 눈썹 무시 들어어요 그니까? <웃음> 아니, 그거 사지 말자. 우리 라면 있잖아. 그니까. 내가 봤을 땐, 우리 맞추자. 얼마? 난 12만원 할게. 에어비앤비에 예약했습니다. 우리 숙소. 그 침대 네개 있는 건 여자가 쓰고 여기. 침대 우리 얼른 이제 밥 먹을 준비해. 어 너무 귀여워. 뭐야? 너무 귀여워. 처음부터 이코부터 찍어야지. 괜찮아요? 우리 짐돌가져가아 귀엽다. 여기. 맛있겠다 너무 배고프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차렸네. 그러니까 진짜로 에어컨 에어프리카... 켤까? 좀 어? 답답해? 뭐를? 뭐래? 를뭐 나는 저기 보면서아 저녁에 편가집 저거 시켜 먹으면 되겠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딱. 이거 냉동실 아닌가 이거 냉둑실 이거 나